낙상 사고 1년 11개월 후 장애 진단 이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하였다면 일시적 장애가 아니므로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 6822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 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3년경 우체국 재안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경 교통사고로 출혈성 내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년 9월 7일 낙상으로 이완성 편마비,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5년 후 2014년 5월경 제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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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애상태인지 사망으로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애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 부위와 장애율, 직접사인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위 법리에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재해 장애연금 수령 중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재해 장애연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점 낙상사고 이후 약 1년 11개월 위와 같이 장애진단을 받은 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하였고 이는 일시적 장애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치료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